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파운드엔으로 수익을 좀 챙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챙겼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파운드엔 같은 경우는 12월 13일날 강의 시간때 저희가 다 같이 본셀업이고요 강의 끝나고 차트 또한 업로드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파운드엔 1시간 차트입니다 업트렌드 채널 서포트 터치 후 카운터 트렌드 라인 위로 갭을 준 모습입니다 아직은 많은 캔들 정보 없기 때문에 외와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138.400 정도의 서포트 레벨이 계속 유지되면서 캔들이 만들어질 경우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한번더 이용을 하여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차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제 노란색 박스, 얇은 박스가 있죠. 노란색 줄이 있는데 이 구역이 이제 138.400 서포트 레벨입니다.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150핍, 오라스로 150핍, 약 7,400불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는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로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듣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그대로, 어, 완성이 되면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데일리 차트부터 분석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파운드에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에는 현재 업트렌드 채널 안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업트렌드 채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매수를 해야겠죠 출세 업트렌드 거래 매수 네, 추세가 업 트렌드니까 거리는 저희는 이제 매수로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자, 업 트렌드이고, 우리가 이제 거래를 이제 할 때, 매수 거래를 할 때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바로 서포트죠. 그죠 서포트는 이제 한국어로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선이라고 부르고, 자, 데일리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노란색 박스 여기 있죠? 130 7.70 정도가 되네요. 137.70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유지가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차트를 언제 받는가? 우선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나 좀 보여드리려면은 딱이 정도였네요. 네. 이때 제가 차트 공유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데일리 차트 데일리 차트에서 이제 트렌드 라인도 있죠 그렇죠 추세선 추세선이 이제 또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4시간 차트를 줌인을 해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데일리 차트에서 가져왔고 4시간 차트에서도 그릴 수 있는 이 지지선 이제 서포트 레지신스 라인이죠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한번더 터치 여기도 터치 여기 유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거의 근접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조금 살짝 뚫고 내려왔지만은 이 추세선, 그렇죠? 추세선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닫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이제 열렸을 때 보시면은 마켓이 여기서 시작을 한 것을 볼수가 있어요, 즉 개비뜬 거죠. 한 시간 차트로 좀 보면은 여기서 닫혀가지고 여기까지. 이, 정도 이제 갭이 뜬 건데, 자, 갭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이 이제 채우러 옵니다. 갭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보통 가격이 채우러 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파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 분석이 들어온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파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브렉시트 뉴스, 그리고 어,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에 대한 조금 호재 뉴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갭이 뜬 거죠. 그렇죠 파운드 강세 갭이 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 강세가 지금 서포트,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서포트 유지가 되고 트렌드 라인 상반 브레이크 하우스를 간주가 되는 겁니다. 갭이 이렇게 떴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갭을 이해를 하려면은 주말 동안 이렇게 그냥 움직였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캔들스틱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8.40이 우리가 어또 다른 이제 마이너 서포트, 마이너 지지선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갭이 여기서 뜨고 여기서 불 캔들, 불 캔들 한번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 자,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살짝 더 올라갔다가 이제 약간 더블 바텀을 만드는 이런 시호요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매수 가능하고요, 그렇 매수 진입 이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갭이 있으면 보통 갭을 채우러 오니까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서 만약에 138.40 서포트가 뚫린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갭을 채우고 추세선 그리고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 그렇죠 이러한 구역에서 이제 리테스트가 나오겠죠? 그럼 리테스트 구역에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하여서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타겟 같은 경우에는 140.30 정도가 됐습니다. 외왜 보시면은 딱 여기죠. 140.30. 왜 여긴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타겟을 잡을 때에는 가격의 우, 이제 한 파동. 시작한 레벨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더 가겠죠. 그럴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적절한 타겟 라인은 이제 한 파동이 시작한 곳. 그쵸? 한 파동이 시작한 곳. 이런 곳들. 그쵸? 고점. 저점, 로우 하이, 노 l 로 w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140.30을 이제 거래 타깃으로 이제 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쉽게 한 4핍 정도 아쉽게 140.260 정도에서 이제 거래를 닫았고 한 7,400 불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이번 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래한 방식은 상당히 이제 간단하죠. 자 어떻게 했나? 자첫 번째 방향 체크 업트렌드 채널 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지선 그리기, 지지선 그리기. 어디서 내가 거래를 할수 있을지 아는 거죠, 그렇 그다음에 세 번째 콤플런스 트레이딩. 자, 콤플런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해서 깔끔하게 140.30까지 저와 저희 학생분들. 마스터클래스 FX에 모든 학생분들이 같이 수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www.masterclassfxc.com으로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